오늘은 오랜만에 문자인문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수고라는 말 있죠? 수고하세요 할때 받을 수 많이 쓰죠? 그리고 고는 뭘까요? 이고자입니다. 아주 흔하고 쉬운 쓸고 또는 괴로울고 즉 고통을 받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세요는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어, 비슷한 말이또 하나 있어요. 고생하세요 이런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누군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쉬운 말들 속에 한꺼풀 더 벗겨보면 지식을 넘어선 지혜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문자인문학의 묘미인데 또세 번째로 이런 말도 있어요. 욕보세요 하는 말도 있죠. 약간 사투리 같은 욕, 뭐구욕할때 고통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이것도 명예로나 이익으로나 손상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욕자 이런 말들을 왜 쓰게 됐는지 저도 예전에는 이 별로 인사가 좋지 않네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조상들의 지혜가 어려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님 한번 예 우리 조상님들 대단합니다 잊지 않을 수 있는 흔한 말 속에 다 이런 지혜를 담아놨어요 이고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고고 고 위에 들어가는 이건 초두머리라고도 하고 원래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풀 모습이에요 풀 풀초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식물성에 관한 뜻이 되죠 그 밑에는 고 라는 발음을 빌려왔네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 이건 고임에 틀림없다 풀 또는 약초로 만든 한약 그걸 뜻하는구나 쓰디쓴 맛을 표현하는 최초의 언어였던 겁니다 쓴 것이 고통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쓰고 괴로운 것 그것을 이제 고 자를 쓰는데 우리 삶에서 이 고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고통이 일어나는 기전 시스템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 살아생전에 누구에겐가 안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상처를 주고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어느 시절에 누군가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수 있죠 그렇게 자기가 지은 크고 작은 잘못된 행위들을 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업안에는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은 일반적으로는 업력이라고 표현하면 은 이건 주로 내가 저질른 안 좋은 일의 통합을 업력이라고 해요 업력이 두껍게들 쌓여 있습니다 왜냐면 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자 속에도 이 업력이 소담하게 많이 쌓여 있죠 이것은 마치 산더미처럼 웅장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대재앙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래가지고 인명이 살상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업력은 가능하다면 잘게 분할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할 그렇게 되면은 다행이죠 조금 몸을 앓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을 조금 상실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력을 굉장히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로부터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업을 땜했다 업땜 이 말을 나중에는 액땜이라고 바꿔서 말하기도 했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걸로써 업을 많이 까나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얇아집니다 이 산더미 같았던 것들은 점점 작아져요 또 고통을 받고 아프고 재앙을 당하고 또 작아져요 또 작아져요 마치 마이클 조던이 수만 번의 슛을 쏴 가지고 실패한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공률이 나중에 늘어났던 것처럼 그런 반전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지 말라 하여 그런 사자성어나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고 다할진 암, 음, 달 감자 혓바닥 속에 사탕 있는 겁니다. 올래 고통이 다하면 이 업이 다하면 이제 행복이 온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든 일들 많이 맞이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도 그런 자잘한 고통으로 나누어서 다가옴이 이 염력을 분할 상환하고 있다는 그런 위치를 아시면 그런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문자인 문학 이 수고, 고생, 욕에 대해서 맛보았습니다.